시작할 때로 오, 이 열흘이 어떻게 가나 되게 길다고 느꼈는데 짧아요 이제 뒤로 후반으로 가니까 막 달려가죠 오늘하고 내일이면 얼추 마무리되고 이제 마지막 날이 월요일이니까 그 날은 많은 분이 출근하고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이 서울이란 곳이 마음이 세잖아 서울 모든 그 시민들이 그러니까 지리산보다 선명하게 올라오는 장점은 있네 괴롭긴 한데 뭐가 올라왔어요 여러분은?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려운 마음, 집착, 고집.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빼앗길까 봐 두려운 마음. 여러분 인생을 빼앗으려고 살잖아. 애고들은. 아니야.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다 받는 거잖아. 이렇게 빼앗으려고 살지. 성공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고 돈 많이 벌고 나는 훌륭한 사람 되고 심지어 깨달음까지도 깨달아서 존경받고. 왜 이렇게 뺏으려고 하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해서 지배하려고 살아요. 그래서 날마다 애교가 느끼는 마음이 있어.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렵고 뺏길까 봐 두려워.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아프고 그 마음을 인정하면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려움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 내 뜻대로 안될것 같아요. 뺏길까 봐 두려운 게 나라고 인정하면 뺏길 것 같아. 그래서 그 약자 마음 뺏길까 봐 두렵고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려운 마음 딱올라면어때확 버려 그 다음에 짐승이 되죠 가해자 뺏고 내 뜻대로 할 거야 막 애써 열심히 해 상사가 내 뜻대로 안 해줄까 봐 가서 막 열심히 해. 책상도 닦아주고 커피도 빼다 주고 하면서 그 짐승 마음 쓰고 있는 거야 자기는 착하게 잘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상사가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내 뜻대로 안 해줄까봐 두려운 마음을 그 인간 마음 약자 마음 아프다고 버리면 안 되죠 딱 붙잡고 계속 느껴야 되거든 근데 그게 너무 그걸 느끼는 동안 안될것 같아 너는 뺏긴다 너는 네 뜻대로 안 된다 이렇게 올라와 그거 훅 버리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뺏길까봐 두려움 즉내 뜻대로 안 될까봐 두려운 약자가 막 올라오는데 고집부리고 있어 아 우리 아기들이 절대 인정하네 이건 그래서 안 느껴 그래 목이 약간 제가 쉬었어요 고집부리는 수치 그 에너지가 여러분께 다 나가야 이제 목이 돌아와 어제보다 좀 쉬었어 그게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이 자기가 성취하는 방향성을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렵고 뺏길까 봐 두려운 마음을 인정하는 약자 마음, 인간 마음을 느끼면서 살면 무사히 다 성취가 되게 돼 있거든 근데 이 마음 공부를 배우지 않으니까 약자 마음이나 인간 마음은 이걸 느끼면 정말 약자가 돼서 사람들이 날 무시해 짓밟아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뺏길 거야 네가 원하는 게안될 거야 네 뜻대로 이렇게 느껴져 그러니까 어떠냐면 인간 마음 버리고 강자 마음 쓴다고 쓰는 게 가해자 마음이야 뺏는 마음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 지배하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애를 써 무조건 내 뜻대로 하겠다 고집부리면서 가해자를 쓰지요 그리고 절대 손에 안봐 이겨먹으려고 하고 손해 안 보고 심지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도 이겨먹어요 한마디를 하면 열 마디를 하고 대들고. 옆집과 비교해서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원망하고 미움 써. 당연하다고 하면서. 약자 마음, 인간 마음 안 느끼니까 아름다운 인간으로 사랑스러운 여자 남자로 살지 못하고 빼앗는 짐승으로 살고 있어요. 빼앗는 짐승으로 살면 마음은 준대로 받는다. 내가 빼앗으려고 하니까 세상도 어때요? 빼앗어요 다 빼앗겨. 그리고 버림받고 미움받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음 공부하러 와서 50년, 60년, 심지어 70년, 80년 산 분들이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다 공통적이더라고. 내가 지리산에서 이렇게 수행지도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뜻대로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컸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사랑받고 이러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될까요? 그 가해자 짐승마음 써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요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려운 아픔을 느끼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약자야. 내 뜻대로 할수 없는 약자입니다. 무서워요. 아파요. 이런 내가 열등한 내가 수치스러워요 하고 이 마음을 견지하고 인간 마음 느끼고 그리고 신성께 모든 걸 맡기고 영체님 부탁합니다 하고 맡기고 살았으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죠? 성령님, 그렇죠? 불교에서는 불성, 부처님 음. 저는 음. 내면의 신성을 이름 붙이기를 영체님 어, 성년들이 전부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가 만난 자기의 신성을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 신성의 보호, 가피를 받게 하고 알려주거든 이름만 다를 뿐 똑같아 모든 인간은 내면에 신성이 있고 그 내면의 신성을 만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고 만난 사람은 그 신성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약자가 올라오면 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약자 마음 두렵고 아프고 수치스러운 마음 느끼고 인정하고 다 맡겨 신성께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 그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줘 근데 그걸 잘 못해 왜? 지가 해야 된다고 살아왔거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와서 지 뜻대로 하나도 안 됐어 그럼 바꿔야 되잖아 근데도 잘못 바꿔요 이 공부를 5년, 6년, 7년 한 아가들도 여전히 내가 얘기하면 지 뜻대로 하겠다고 올라와서 그걸 못 내려놔 탐진치 그걸 못 내려놔 탐욕이 그냥 죽어도 내 뜻대로 해야 되거든 그걸 내려놓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한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가 한말 Surrender everything 유일 로테에브리스 모든 것을 버려라. 내려놔라 이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놔. 네가 갖고 싶은 모든 집착과 뺏겠다는 마음을 내려놔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내가 에고가 잡고 있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내가 내려놔야 그때 비로소 신성이 영체님이 이루어 주는 거야.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하지 않아요. 신성이 내 앞에서 어, 이루는 걸 이렇게 보고 살지요. 그림을 제가 그린 바가 없어. 제가 제 그림을 감상해. 어떨 때는 뭐한 시간, 두 시간씩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신기해서. 제 그림을 봐. 어떻게 이게 한 사람이 그린 거야. 신기하잖아? 그림 그릴 때 나는 내 의지를 비워. 영채님이 나를 장악하죠. 신성이.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느껴. 예를 들어, 빼앗긴 아픔. 이렇게 느껴주면 어떻게 그려야 될지 신성이 나를 인도해서. 내가 그릴 때 잘못하면 실수처럼 나를 다르게 인도해서 그리기도 하고. 화법이 다 달라. 나중에 그린 거, 내가 이걸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도 안 나. 그 순간에. 제가 이 화가가 된지 2년 됐어요. 근데 2천 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는데, 화가생활 활동만 한게 아니야. 제가 유튜버 10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날마다 이렇게 티토크, 헤라 TV로 강의하고 있어. 깨달음의 강의라고 있고 그리고 거기 저희 영체마을은 수행터예요. 마음 공부를 시켜 현대인한테. 자기 뜻대로 성취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날마다 고집부리면서 내 뜻대로 하려는 고집부린 애고를 죽이고 내려놓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하는 내면의 신성에게 맡겨서 무사히 성취하는 법을 가르치죠. 그래서 끝내는 깨달음에 이르는 법. 그래서 3박 4일, 4박 5일, 2박 3일. 수행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행 모임 지도도 하고 힐링 세션이라고 해서 몸치우, 마음치우를 시키고 제가 서경지부나 북경지부 출장도 다니고 제가 하는 일이 몇 개인지를 몰라. 그러면서 이 그림을 다 그렸어. 인간이 할수 없는 거죠. 제가 어떤 신문사랑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제 그림을 보고 어, 너무 좋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신문 기자가 이거 실화냐고. 20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린 게 맞냐고 이게 하루에 한 점씩 그렸어도 2년이면 그렇잖아 여러분 1000점이 안 넘어야 되는 거야 어떤 날은 하루 20개도 그려요 그게 이상하잖아 그렇게 나와 생각이 나와 영감이 막 떠올라 왜 신성은 영감이니까 창의력 자체지 그냥 그리고 이 기법도 다 다르게 그 마음에 가장 맞는 기법을 써주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 앞에 쓰면 인간이 그린 그림이 아니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신성의 에너지가 담겨 있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두려움과 수치를 알고 그걸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신성의 사랑이 담긴 그림이라 그렇게 아픔이 올라서 우는 거야 그 몸에 에너지가 나가서 그 에너지가 뭐야 고집부리는 에너지 아니야 어저 그림 어 수치 앞에서 막 떨면서 막 울고 쓰러지고 이런 게왜 그래요 몸에 고집부리는 애고가 있어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게 강할수록 여러분이 뜻대로 하나도 안 됐을 거야 그 가해자가 짐승성이 내 뜻대로 할 거야 꼭 사랑받을 거야 못 받아 그걸 내려놔야 돼 근데 그걸 내려놓으려고 하면 뺏길까 봐 사랑은 다시는 못 받을까 봐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못내려놓겠어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 느끼다 휙 버려 그리고 사랑받아야지 하고 막 애써 짐승으로 살아 자꾸 인간으로 안 살고 인간으로 살아야 인간 마음 약자 마음 아픈 마음 써야 신성의 자식은 인간이거든 절대로 여러분의 짐승의 수치 가해자를 쓸 때는 영체님이 신성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 왜 짐승은 신성의 자식이 아니거든 그래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 신성께서 인간 마음을 쓰고 살아야 신성이 와서 그 인간 마음을 녹이고 그 아픔과 두려움 수치를 녹이고 점점 여러분이 영적인 인간, 신성과 하나 되는 인간이 되고 끝내는 신성과 하나 되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음.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자아가 없기 때문에 애고가 한게 아니야. 그래서 그림의 에너지가 이렇게 세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엄청 치유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아직은 그걸 안 믿고 몰라요. 특히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인은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짐승성으로 뺏으려고 살아서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됐어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이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그 뺏는 가해자 짐승이 살아서 어느 날 보니까 내 몸은 다 병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내 공도 인정 안 해주고 내가 너무 아프더라고. 너무 억울했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뭔가 내가 사는 방식이 잘못됐구나.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돈 벌어서 다 엄마 봉양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착한 자식 교도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어? 칭찬도 못 받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이 마음 공부하면서 알았지요 인간 마음 다 버리고 열심히 산다고 짐승성으로 내 뜻대로 한다고 그 마음이 강자 마음인 줄 알고 가해자 짐승인 줄 모르고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서 내가 이렇게 신성의 사랑을 못 받아서 내 뜻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뜻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짐승성을 쓰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인간 마음으로 못하고 아프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계속 붙들고 살면 내 뜻대로 저절로 저절로 신성께서 인도해서 이루어지는 걸 그걸 몰랐구나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유턴했어요. 마음을 다르게 쓰기 시작했어 약자 마음 쓰고 못하면 못해요 영채님 너무 두려워요 아파요 저는 부족한 인간이에요 계속 저를 꺾고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할때 화내고 미워하고 덤비는 게 아니라 꺾고 받아들이고 참회하고 그러니까 신성이 나를 인도하고 축복을 줘서 여러분 제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무난하게 성취를 시키시고 저에게 이런 재능을 줘서 이런 엄청난 그림으로 너무 감사하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을 치유하게 하고 그 아픔을 인정할 수 있는 쉬운 방편을 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됐지. 그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산 아른 이 진리를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맨날 똥폴차고 그래서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정치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자기 뜻대로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돼. 정치인의 뜻은 뭐죠?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고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싶어. 근데 마음을 어떻게 써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고 이 악자의 아픔을 느끼면서 다 신성께 맡기는 그 마음을 쓰고 인간 마음을 써야 자기 뜻대로 그렇게 나라도 부강해지고 국민은 칭찬해주고 자기 를 자기 모든 언행이 국민이 보기 아름다운 언행이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야 가해자 짐승성을 써서 서로 싸움 박질하잖아 여야가 뺏겠다고 사랑 뺏겠다고 권력 뺏겠다고 국민 앞에서. 그리고 내 뜻대로 하겠다 고집부리면서 요만큼도양보안 해. 그 가해자 짐승성을 쓰면서 국민 앞에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두려워요. 아파요. 이런 인간 마음, 성기는 마음을 쓰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파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파지고 본인들도 아파지고. 그거를 정치 채널에 가리키고 예술에 의해서 예술가가 자기 마음 인정해야 되는 거. 가해자 짐승으로 예술을 하면 그 에너지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인간들을 치유할 수 없다는 거 어. 거기 내면아이 치유 같은 경우는 육아, 교육 교육 부분에서 또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그 채널을 운영하는 게 전부 마음 올바른 마음가짐을 쓰면 절로 절로 신성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게 보여요 저는 제가 그린 바가 없고 여기 와서 전시회에서도 그림 리딩하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가 하는 바가 없어 예전에 부처님이 나는 평생을 입도 한번 뻥끗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대 그 말을 내가 이해를 해요 자기가 말한 바가 없는 거지 신성의 인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불성이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할 때 자기가 말한 바가 없는 거 성령의 인도로 말한 거예요 내면의 신성을 인정한 사람은 그렇게 신성의 인도로 사니까 절로 절로 되고 어, 사람들을 다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행복해. 그리고 자기 공이 없다는 걸 알아. 이 애고가 한방 아무것도 없어. 이 애고는 자기 목숨조차 손가락 하나조차 까딱 못해. 다 모든 것이 신의 은총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고마울 뿐이죠. 제가 여기 와서 이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이 이 그림을 사가면서 좋아하고 이거를 치유받아서 좋아하고 이런 모든 기적 같은 행복이 다영체님의 인도로 신성의 인도로 축복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걸 지켜보면서 행복하고 즐기고 있는 이 애고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 내 인생을 즐기는 관객이자 거기 안에 들어가 있지만 빠져 있지 않은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그주인공인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애쓰지 않아 왜 모든 걸 신성께서 하시는 걸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아요 어떤 성취를 했을 때 내가 했다 나 대단하다 이게 없어요 사실은 모든 걸 그분의 인도로 신성의 인도로 한다는 거 알고 하니까 그렇게 살때 되게 편안해 다 맡기니까 내가 힘들고 아픈 모든 것도 내가 있으지 않지 신성께 맡겨 그리고 내가 좋고 잘 되는 것도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신성께서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감사해 그러니까 남을 열등히 마음을 일으키질 않아 잘난 척해서 그래서 복이 되고 겸손하고 아름답지요 여러분의 가해자 마음. 그 짐승성의 수치를 내려놓고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렵고 빼앗길까 봐 두렵고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아픈 열등의 아픔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고 살아야 돼.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너무 두렵고 아무것도 할게 없는데 이런 나를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를 신성께서 이렇게 몸을 주시고 라투원에서 내 인생에 직업도 주고 내 옆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빼앗긴 게 있다고 날마다 그러는데 그림 리딩할 때 보면 빼앗겨서 아파요. 그게 가짜예요. 가짜인 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빼앗긴 게 뭐가 있어. 태어날 때 여러분이 이 눈, 코, 입, 이 몸뚱이 돈 지불했나? 여러분 그 자동차 꼴랑거 하나 살래도 몇 천만 원이야 좋은 건 어기 넘어 근데 여러분이 몸뚱아리 이게 자동차에 비할 바야? 눈한쪽을 자동차에 비할 바냐고 이걸 공짜로 값없이 받았어 태어났더니 세상이 쫙 있네 날아가는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어서 그걸 잡아서 반찬으로 먹고 막 벼농사가 태양빛이 쫙 비춰서 공짜로 그 벼가 있게 해서 먹게 해주시고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을 아름다운 걸 눈이 있어 보게 하고 맛있는 걸 먹게 하 이런 은총을 받고 있어 여러분이 다 받기만 했잖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받기만 해서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는 주기만 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값 없이 다 받아서 이제는 줘야 되는 거야 세상에 뭘 주고 살까 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기면서 살아야 돼 나한테 온 사람들에게 뭘 줄까 여기서 말하는 뭘 줄까는요 돈을 주고 뭘... 어? 내가 뭘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이 마음으로 살아야 돼. 자, 그럼 그건 쉬워요. 쉬운데 되게 어려워. 자,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때야 돼? 마음이 행복해야 돼. 그렇지. 그래야 주고 사는 사람이지, 그치?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보고 얼굴이, 얼굴을 딱 보고 행복한 분도 있지만 기분이 확 나빠지는 분이 있어. 이러고 다니는 분들. 완전히. 그리고 인싸나키하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 가해자예요. 세상에 죄 짓고 있는 거야. 보는 사람마다 기분 나쁘게 만들어. 그래서 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했을 때그 사람 하루 종일 우울하고 그 악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해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 업을 다 받는 거야. 왜 우리가 낯빛을 바르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무리 혼나고래도 바로 마음을 바꿔서 집에 가면 자식을 보고 부인을 보고 남편을 볼때 온화한 낯빛으로 아빠 왔다 이렇게 해줘야 애들이 마음이 편안해 그래야 잘 자라. 근데 우리 아버지들 어떻게 해요? 사장님한테 한번 혼나면 인상을 이렇게 쓰고 가해자가 돼서 집에 들어가. 왜직구석이 이래? 뭐 이래요. 이게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야? 내가 인간으로 다 받고 나와서 세상에 이런 소중한 가족들이 내 옆에 있게 해줘서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 덜덜 떨고 가족들이 아버지를 싫어한 거야. 자업자득이야. 퇴직하고 가족들이 다안 좋아하는데 자기를 왜안 좋아하겠어. 날마다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가해자를 쓰니까 싫어하지. 그렇잖아요. 엄마들 자기 낯빛을 바르게 하고 남편하고 싸웠어도 애들이 마음 다칠까봐 엄마 아빠가 미안해. 엄마 아빠가 좀 싫은 소리 했어도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막그 화풀이를 오히려 애들한테 하고 인생 자기 힘들다고 그 힘든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자기가 똑바로 못해서 힘든 걸 세상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인상 쓰고 복을 못 받을 얼굴이죠. 그래서 저는요 어떤 분을 딱 보면 바로 알아. 복 받을 사람인지 복을 못 받을 사람인지. 그래서 복 받을 사람은 그리고 아주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쓰고 세상에 되게 주고 싶고 애기 같은 얼굴이돼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이뻐. 근데 벌써 인상해 그리고 막 혼자 다 슬퍼 세상에 혼자 버림 다 받고 다 아파 에이. 그 얼굴을 보고 서럽고 아프고 비참함을 느끼면 그게 가해자예요 왜 그렇게 살아? 항상 낯빛을 바르게 하고 온화하고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얼굴이 웃음기가 뛰고 항상 그렇게 유지를 해야지 자기 마음의 조도를 조절해서 그게 그걸 할수 있어야 인간 마음을 쓰는 사람이고 그게 세상에 복 짓는 사람이야. 제가 어제 서경지부에서영채 카페 있잖아요. 그렇죠? 카페 운영하는 그 아가 중에 한 분이 손님이 왔는데도 인상을 이렇게 계속 관념이 몰라서 물론 그럴 수 있지. 하지만 타인이 우리 집에 와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러 온게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행복하려고 온 거야. 그렇지? 그러면 납빛을 바르게 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커피 드릴까요? 하면서 아 오늘 뭐 칭찬도 한 마디 해주고 오늘 옷이 예쁘네요 라든가 뭔가 이렇게 독담해주고 커피를 이렇게 주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선업을 지으라고 그 장소를 줬는데 본척도 안 없고 제가 어제 불러서 혼내켜 줬어요 그래서 네 인생이 아프다 여러분은 이 공부에서 뺏으려고 공부하는 분이 있어 열심히 풀어서 내 인생 좋아져야지 그래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복을 받게 하는 거야. 복받는 마음가짐이 있어. 나를 보고 누군가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누군가 칭찬받고 내가 열등이가 올라왔을 때 내가 열등하게 느껴지고 상대가 우월이로 느껴져도 섬기는 마음, 주는 마음을 가진 아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이거 좀 못해서 저 사람이 잘하니까 우월감 느끼고 행복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하고 자기 열등인 받아들일 줄 알아. 꼭 내가 이겨먹고 내가 더 잘나야 된다고 느끼는 게 뺏는 애고죠. 그렇게까지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한테 와서 복을 주려고 온 귀인을 그렇게 내쫓냐 너는. 네가 그래서 복을 못 받고 집안이 편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 사람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나 봐라. 여러분 이 세상에 다 귀인이야. 근데 그 아기가 나한테 잘하는 아기거든. 나를 보면 항상 해라님 웃으면서 나한테 잘하려고 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귀인이야. 그 하기는 내가 자기한테 마음을 가르치니까 나만 귀인이라고 느끼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가 했던 말이 있죠. 제게 중요한 말이 있어. 너희가 나한테 하듯이 지나가는 거리나한테 물한 그릇이라도 떠주면 나한테 한 거와 똑같은 복을 받는다. 모든 인간은 다내면에 신성이 있어요. 저는 그냥 내가 신성이 있다는 것 내가 신성이라는 걸안 사람이고 여러분은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 우리는 똑같아 있어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고마운 일 하면 여러분 고마움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심지어 못 느끼는 사람조차도 고마움을 느끼고 못 느끼고 상관없이 반드시 은혜를 갖게 돼 있어 그 에너지 마음 에너지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깨달은 스승한테 제자가 봉양을 하고 그럴 때 깨달은 스승은 마음자리가 어때요? 굉장히 복을 짓게 지겠지 엄청 고마움을 느껴요. 제가 이 공부하고 나서 제일 좋은 게 예전에는 조금 고마운 일을 이렇게 누가 해줬을 때 고맙다 이렇게 느끼긴 하지만 엄청난 감동 이런 건못 느꼈거든. 근데 이 공부가 될수록 조금만 나한테 예쁘거나 선업을 짓거나 아름다운 마음을 보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염력이야 그 염력이 얼마나 세겠어 신성을 만났으니 복이 훅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인들도 다 마찬가지야 되게 여러분이 누가 고마워요 할때 벌써 그 고마움은 이 우주는 하나야 한통속이야 시공이 없어 그냥 가서 딱그 사람한테 보고 주는 거야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되게 중요해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잘 돼야 될 텐데 다 그렇게 느껴 그러면 여러분은 꼭 복을 받게 돼 있어 근데 어떤 내가 나를 떠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우 그 인간은 왜 사나 그렇게 미움질만 하고 귀신은 뭐에안 잡아가고 이렇게 느낀다면 여러분은 악업을 짓고 산 거고 그 마음의 염력은 다 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네 미움을 봐라 이럴 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미움질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야 내 눈으로도 그 미움이 보일 정도면 여러분 그게 눈에 거슬릴 정도면 일반인들한테 얼마나 미움질을 하고 다녀 그럼 복을 못 받는 마음을 써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늘 봐야 돼 여러분한테 오는 사람들이 다 귀인이야 복주로 와 근데 여러분이 선택권이 있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서 복을 받을지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무시하고 뺏느에고 써서 수치 줘서 무시당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서 악업을 져서 여러분이 미움받고 힘든 삶, 고통스러운 삶으로 스스로 들어갈지는 여러분이 정하는 거야 남 탓이 아니야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 굉장히 성질이 싸놨고 못된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한테 꺾어주고 아픔 느끼고 두려움 느끼고 내가 양보하고 무시도 당해줬어 그럴 때여러분진 징계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애고를 죽이고 선업을 진 거야. 그 사람이 자기 죄가를 받을 거야. 여러분은 미워한 죄가를 자기한테 받을 거야. 그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했는데 똑같이 미움질을 하고 써. 그럼 어때요? 자기가 미움 쓴건 자기가 받아.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미워했다고 하지. 아니야. 그 사람이 나한테 미움 쓴건그 사람이 받고 내가 그 사람한테 미움 쓴건 내가 받아요. 정치권이 그거야. 야당이 여당한테 미움 썼어. 야당이 받아 여당한테 쓴거 여당이 야당한테 미움 썼어 자기가 받아 그래서 국민들한테 다 미움만 받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미움을 쓰지 않았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미움을 거절한 거예요 나는 아무런 해가 없어 그 사람 혼자 날뛰다가 혼자 지미움에 지가 미움을 받겠지 그걸 알아야 돼 손해본 게 아니야 여러분은 씩씩거려 쟤가 날 미워했는데 내가 제일 미워하지 않아서 씩씩거릴 게뭐 있어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은 거야.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한 거야. 위대한 이슈에서 나한테 그렇게 열폭하고 댓글 다는 그 사람들을 보면 딱하지요. 나는 버럭버럭하지만 진심으로 미워하지 않아. 내가 버럭버럭할 때는 사랑이 있어. 사랑하니까 고쳐주려고 버럭버럭한 거지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뺏겨서 정치인들한테 내가 원활을 줬어. 왜 버럭하겠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야. 근데 거기 아주 미운 마음으로 댓글 독하게 다는 분들은 내가 그분을 보고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 업을 다 받을 거예요 딱할 뿐이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 가해자 짐승으로 미움을 쓰면서 자기 미움을 자기가 받으면서 살 건지 여러분이 두렵고 아프고 수치스러운 인간 마음 집 마음 약자 마음 그 마음 느끼며 살 건지 그 마음 느끼면 진짜 열등이 약자 될까 봐그 마음을 계속 느낀 저를 보세요 열등이 약자가 된다 신성에 다가가고 사랑스러운 사람 되고 복받는 사람 되고 진짜 강자가 돼요. 진짜 강자지. 살기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고집부리는 짐승의 고집 가해자 꺾어야 돼요. 꺾고 꺾어 그 약자 마음 그 아픔과 두려움 수치 빼앗겼다고 하면서 아픈 거 그거를 느껴줘야 돼. 왜? 그게 다 가짜였어. 제가 첫머리 얘기했잖아. 여러분이 뭘 뺏겼는데? 얘기해봐. 부모한테 빼앗겼대. 뭘 빼앗겨? 존재 자체를 놔줬는데. 존재 자체 놔주고 몇대 때린 거. 아니 내가 몸뚱이 나중에 좀 때렸다고. 그게 뺏긴 겨 내가 다 키워놓고 그 월급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 뺏긴 거냐고. 에고는 계산법이 이상한 거야 벌써. 뺏긴 거 하나도 없고요. 아플 것도 하나도 없고 수치스러운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게 다 가짜야. 자지가 만들어서 이건 수치스럽다고. 이건 아픈 거라고. 이건 뺏긴 거라고 이건 엄청 두렵다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약자 마음 아픔과 두려움 수치를 자고 인정하면 그게 다 가짜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음, 네. 여러분이 늘 일반인과 다르게 살아야 돼 근데 일반 국민도 제가 지금 제도하고 개몽하는데 일반 국민 중에도 아주아주 아주 예쁜 아가들은 내 말을 알아듣잖아 알아듣고 삶이 바뀌고 있다고 지난번에 부산인가 어디 갔는데 거기 선장님인가 누가 막 나를 반갑게 아는 척하더라. 50이 넘으신 분인데. 어, 혜라님 그 유튜브 봐서 제 인생이 바뀌고 있다고.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고 사람을 대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저 그런 분 많이 만나요. 그걸 말해 나는. 정치인은 자기 마음을 봐서 정치를 변화시키고 우리 국민들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마음을 보고 그 약자가 뺏겼다고 느끼면서 안 느끼는데 약자 마음을 그걸 느껴서 인정해서 여러분이 달라지고 복받는 복을 지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음가짐을 바꿔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해자 짐승으로 살면서 성취를 못했지만 제가 알려주는 대로. 업꾸지야 어,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되게 돼있어 왜? 이거는 입으로 얘기하고 배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20년간 실천적으로 18년 도닦으면서 제가 해왔던 그대로 체험하고 깨달은 과정 중에서 그 마음을 인정해왔던 걸알려주는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누구나 100% 결과를 얻고 그걸 그대로 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완전히 습득하기까지 한 10년이 걸려 하려고 하다가 자꾸 놓치고 버리고 안 되게 돼있어 꾸준히 하시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10년 공부해서 변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가는데 절대 버릇 하나를 못 고치는데 인간 존재가 변해 실패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짐승성이 인간성으로 변하고 인간성이 영의 인간 신성으로 변하는데 10년 걸리면 아, 짧은 거죠. 모든 분들이 저한테 온 모든 분들이 우리 제자님들이 제가 가르쳐주는 이 약자 마음을 수치스럽고 열등하다고 약자라고 버리지 않고 이 마음을 쓰고 항상 꺾고 미움을 두려워하며 미움을 인정하고 꺾고 해서 다 복지 는 분들이 되시고 끝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